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의 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부자로서 욕심을 절제하고 겸손과 나눔을 실천하여 오랜 세월 부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올고든 참부자의 맥을 이어온 경주 최부자 댁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궁한 마음을 부자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힌트가 있으니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최부자댁은 고운 최치원 선생이 시조이며, 최치원 선생의 11대손인 사성공파, 최혜의 6대손, 가암파 최진립 장군이 지금의 최부자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최부자의 부흥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조정에서 전쟁 동안 황폐된 농토개간및 식량 중산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정무공 최진립의 손자인 최국선 때 소양저수지 보를 축조하여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영농법도 직파법에서 현재의 이양법으로 채택한 것이 분홍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 없이는 부자도 없다는 투철한 국가관으로 국권 회복에도 물심양면으로 헌신 하였습니다. 논의 규모가 5천마직이 평수로 100만평이며 수확량으로 따지면 쌀 만가만이 정도 됩니다. 건물 배치는 신라 왕궁터 월성을 끼고 흐르는 문천 옆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현재의 고택은 팔대손 용암 최기영이 가세 확장과 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내남 이조리에서 1831년 향교와 사마소 가 있는 여기로 이주하였다고 하네요 3대 부자 없다는 부불 3대와 권세 10년 못 간다는 권불 10년이라고 부와 권력은 오래도록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부자 가문은 유견과 육훈을 만들어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기에 300년 이상 부자로서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낭채를 마국간으로 활용한 것이 특이하며 목조국간은 전국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약 800석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견은 6가지 수신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져야 할 올바른 정신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몇 가지 소개하자면 대인애연은 남에게 온화하게 대하고 득이다면은 성공했을 때도 담담하게 행동하고 시리태연은 공경에 빠졌을 때도 태연이 행동하는 자세 등 참으로 의연하고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견제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여섯 가지 행동지침이라고 할수 있는 육훈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부와 권력을 탐하는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하는 지혜이며 만석 이상 재산든 사회의 환원하라 와 흉년기에 땅을 늘리지 말라는 요즘 시대에도 곰곰이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네요 또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과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 옷을 입도록 하였군요 1등만이 최고 돈만 벌면 최고라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현세를 반성하게 하는 정말 귀감이 되는 유군입니다 실제로 최부자댁의 마지막 후손인 최준 선생은 광복 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1947년 대구대학 설립과 1950년 개리막숙 설립 때두 차례에 걸쳐 전 재산을 기증하였고요. 지금의 영남대학교가 그 후신이라고 하네요. 또한 1933년 경주역사 기록을 집대성하는 일과 최치원 선생의 개원필경 등을 발간 배포하기도 하였군요. 백산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막대한 독립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가세가 크게 기울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군요. 1990년에야 최준과 아우최완은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로 후손들은 현재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경주 최부자는 부자로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뛰어넘는 절제와 나눔, 애국심 등을 실천한 실로 하늘이 내어준 명문 중의 명문가라 아니할 수 없네요. 음. 지금 몇 대로 지금 내려오는 거니다 12대 마상 이 집에서 12대 동안 만석직이 재산과 털을 읽었고 아홉 명의 생원 진사도 배출하였군요. 저택의 특징으로는 격조와 품격을 갖추 양반집 구조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당시 아흔 하옥 칸의 규모에서 현재 약 50칸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의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성원에 감사드립니다.